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에 앞서 4월 28일 사전예약에 시작한 오딘의 새로운 정보가 풀려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4가지의 클래스가 있고요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식 오픈시 가장 많이 하게 될 로그입니다. 활과 단검을 사용하는 캐릭터로 전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일 공격과 회피 쪽에 특화되어 있는 것 봐선 MMORPG 특성상 무도가금들이 가장 많이 할 캐릭터인 것 같네요 다음은 소설이스입니다소설이스는 폭딜 전용, 군중 제어, 소환술 등 전직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소환 위주의 소환사와 폭딜 위주의 엘리멘탈리스트 정도로 생각됩니다 영상에서는 오브를 사용하는 캐릭터가 주로 불과 얼음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지팡이를 사용하는 캐릭터는 독 관련 스킬을 쓰는게 보여집니다 소설이 쓰는 오브와 지팡이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워리어입니다 칼과 방패를 사용하는 기사 형태와 대검을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소개에는 방어 특화와 공수겸비 특화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패를 들고 있는 무기가 방어 특화겠죠? 생각보다 느린 공격을 할줄 알았는데 속도감 있는 전투를 보여주고 있어서 워리워도 괜찮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은 프리스트 아군을 치유하는 힐러와 만능형의 마법 탱커가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지팡이를 들고 있는 쪽이 힐러고 해머와 방패를 들고 있는 쪽이 마법 탱커 같은데 어이 마법 탱커라는 개념이 사실상 이 RPG 게임에서 못 보던 형태라 어떻게 나올지가 기대가 되네요 만능형이 붙은 거 봐서는 서포터로 버프와 탱킹을 어, 같이 할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각종 가입 이벤트와 사전 예약 보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보상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구요 주위에서 볼 점은 바로 전투 관련 주문서들입니다 리니지류에서 보이던 이런 형태의 주문서가 있는데 어뭐 게임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비슷한 게 보이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게임은 세븐나이츠의 새로운 모습인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입니다 작년에 세븐나이츠 2가 나왔는데 뭔또 레볼루션이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레볼루션이 원작 세븐나이츠의 느낌을 그대로 느껴지게 하는 게임이고요 어,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기본 세븐나이츠와 다른 세븐나이츠의 요공들이 사라진 혼돈의 세상을 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사단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플레이어는 계승자라는 주인공이 되어 그랑시드의 생도생이 됩니다 아 근데 또 그랑이네? 계승자는 남녀 캐릭터로 고를 수 있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3개의 무기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속성류의 상성처럼 무기별로 상성이 있어 보입니다. PV 영상을 보셨지만 이번 세븐나이츠는 캐릭터를 뽑아서 개승자인 내가 그 뽑은 캐릭터로 변신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종류별 무기 거기다 변신까지 린지 유 게임이 생각나는데 어, 그대로 따라하진 않겠죠? 아직 인게임 플레이 영상이 나오진 않았지만 19년도 디스타 영상을 담은 디스 이즈 게임 자료실에 영상이 있습니다. 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니 보기 편하게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21분짜리 영상인데 영상에서 보면 은 무기 변신과 영웅 변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무기만 사용할 시에는 제압기를 통해 해당 영웅의 스킬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대편성이 존재하고 가지고 있는 세븐나이츠 영웅 캐릭터로 원할 때 변신해서 싸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정식 오픈때는 또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고요 3월부터 공식 페이스북에 하나씩 정보를 풀고 있는 거 봐선 올해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좀더 알찬 게임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닌가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